바로 가야지 빨리하면 더! 빨리하면 더! 아아! 없네 아 이렇게 자면 안되는데 아 무리 준비하셨습니다 단샷 나오세요 단샷 9 3 3단아 누구야 아저 에켓 진짜 으아아아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방이에요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방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나 왔어 기필코 저지하십요오 왜? 하세요안어 어, 안녕하세요. 하 안녕하세요. 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 안녕하세요. 하세요안요안녕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안요세다 <웃음> 패스 나이스 아, 잡았어, 잡았어 어, 개피다 개피, 상걸 개피 상걸 아, 박스 딥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개피 나이스 나이스 아, 여기 애플민트님이세요 흠흠 <목소리> <목소리> 떠올려라 미사일에서 스펠 포스 어떻게 했지 떠올려라 참보행1상태리 어? 하나? 아니요, 그. 둘? 아이 친구 딱디핑되노반시하나 대구령 일단 캡처했습니다. 아 장난이요. 아쉽게도 제가 형수님 연락처를 잘 몰라서. 까비. <목소리>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밤에 자고 후에 까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한네 명까지 나눠줘.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반셔라인 해 하고 막 그러면 나가야지. 바로 가지. 야 빨리 하면 쉽다. 빨리하면더! 아 없네 반샤 어, 반샤 어 줌이 왜 되냐? 나이스 아까 어디였지? 어 있다 있다 반샤 반새래요 반샤 나이스 와 근데 한명이 없다 한 명이였어요. 이번에 딴데 가겠다. 딴 데. 큰통 아예 없다. 반사가 맞네 저기. 어, 반지로. 큰 통이 없다고? 어, 없어. 개구쳤다큰통한명 와요. 아. <웃음> 오케이, 일단 음. 일참 빼가고. 그한 분이 개도를 오셨구만. 한 분이야. 한통 하나. 개구, 2층, 개구. 얘는 내 나온 거. 잡았다. 대구에서 아래를 내려, 내려다보고 있네. 어... 확실히 가능성은 짝대긴 해. 만약에 제가 차디에 폭깔아놓고 작동 가서 삼킬 했으면 스플릿 포스인데 속으리 생각했거든요. 아 아깝다. 그런가요? 아, 데 반샷하려면 총을 좀센 총을 들고야 돼요. 와 이걸. 봐봐봐. 아군이 페달했습니다. 호아뭐저분한테 티켓으로 뭐 장담을. 아어 술을 좀많이드신것 같아 근데 어. 어, 그... 장난으로 하는 거지. 그... 형, 형이 이제 라이벌이시네 이제. 짜깐 맞아요. 어. 어 상민님 하이어. 아 그러니까 이거. 와 이거 왜 이렇게 힘들죠 <웃음> 계속 각이 안 나왔던게 4명이 없거나 우리 편이 계속 우리 편이랑 상대방이 다개 돌아가지고 따라 따라 각개급 하거나 계속 그랬어요 계속 기회 왔을 때는 한명 없어서 멀티키라고 진짜 힘들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30킬미션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체감은 지금 컴베. 컴베. 엄귀여엄안동 <목소리> 아, 어? 옆, 옆 하나 간안 옆, 옆 하나. 귀여워. <목소리> 아, <참아> 안 귀여워. 안안귀여안게 <목소리> <딱디둔. 목소리> 아, 쏴버려핵무세요핵무세 무섭지 소명 있다가 상관 한다면? 어 근데 미사일은 원래 좀 빡세긴 한데 아니 엄복동, 엄기복, 엄행란, 엄몽길 사대장인데 이라고 하는데 네. 검두기니 하나 있다 하나 있다 네한 번만 성공하면 돼요 어. 생각 안할 때는 그래도 최근에 좀 뜨는데 어, 요즘에 다들 뭉쳐있질 않으니까 어맞았는데 지온샤노네 아 엄정아도 있네요 신강이 먼저 오셨대 아, 엄정아 형 말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포이즌 부르 사람 누구냐고 야, 눈치, 눈치 빠르대. <웃음> 바로 느꼈죠. 근데 같은 그거 아이가 같은 집안 아니야? 그러면 거의... 아하. 아... 하아 모임 때 갔었다고 연예인분들... 와 아, 하고... 아... 진짜로... 어... 어... 고큰 통... 같이 가시는 분이 분안 갔다. 네. 기회가 왔다. 네. 아 누구야? 아, 저 애캐 진짜. 제 <웃음> <쟤> 강태가는? <웃음> 강태하고 싶노. <웃음> 폭군 되고 싶다. 아, 자꾸, 자꾸 거사를 방해하네. 아, 이거는 진짜 무조건 성공이었거든. 반셔, 저, 스나, 개피 쳐놔가지고 잡고 나서, 윈체로 저, 개구미 타임을 잡으면 끝인데. 아, 진짜, 저, 열받네. 아, 나 베트남, 아, 아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여기까지. 뿌츠님, 안녕하세요. 정빈님 하이요. 진짜 무조건 성공인데, 방금 실패하면 거의 뭐 동현이 동현이 동생급이었는데, 방금 걔야? 할 때도 있었냐? 아, 네, 와.. 죄송해요 네, 네, 네. 아 베트남 친구래요저 친구 아, 하나 더나나 하나 더 아 제발 빨리 야안 나온다 와 이건 안 나오네 적배야 적배 이어 적배 이걸 아군이 숨에 베트남 국대라는 소문이 저 저쪽에. 오케이 나왔다 셔터 반셔신. 주 숄포드셔 오케이, 고파이 어차피 초탄에서 감지했다. 못 박은 순간. 어, 터 나오더라. 계구 타는 발. 응, 음, 가시고. <웃음> 어이가 없네. 아. 야, 포가나. 오우, 나이스. 셔터이 하나. 핑두 어. 개. 여에 어. 있어요. 아 잠깐 나 그거잖아 오늘 다른 마이크잖아 오늘 형그 소리 난다는 마이크잖아 그렇게 사플에 방해 안되잖아 그, 그 소리 아 그래서 그냥 이게 편하긴 해 왜냐면 게임 중에는 컨트롤 가능하니까 다른 컴퓨터로 디코 하는 거니까 아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까비? 깝, <웃음> 아, 음. 나한테 왜 갑자기 초대 보냈어? 아나보어 어? 뭐지 이상한 사이트? 형 이런거 보는구나 아니야 <웃음> 둥글에 디코, 그 디코 보냈네 일창 보관하. 나도 해봐라. 쟤도 해봐라. 쟤도 해봐라. 쟤도 핑. 봐라 쟤도 해봐라. 쟤도 해봐라. 쟤아 깔때삥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 어, 그러게. 그러게요 그래요? 아, 그래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다래요 아, 아, 그래요? 아, 하래요 아,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아니 근데 그런 사이트 없습니다 저기 디코초대 잘 자르네 오. 이번에 핑17 됐다 저 사람 저 사람 아 나이스 자 여기 깔게요 여전방 매직빙 두개 아이고 이거 봐, 어, 30킬이 더 쉽잖아. 스펠 페 보스가 어려운 게 함정. 종빈님 안녕하세요. 누굴 잘라? 나왔다, 맞아 맞아. 나이스. 어 바, 방해되는 최대인원 어, 적배저갈겠라지어아 적배 양 많아. 구단 양. 창구단 양. 자 세이브 시아군이 허... 패배하였습니다. 까비 휘창호구단 아베리리아이오 콩이어서고 안녕하세요 콩아 이번 판 차례 천천히 하고 킬이나더 할까요 그냥? 아니 근데 이 감응이 없다 지금 스페인 포스를 해야 되는데 저 친구 반셔 또나왔다가운데 반서 뒤치기. 반성. 하나 더 있는데. 나 먹음. 조전둘다 있다고 콘통 앞에. 어때? 나다아 하나도 있어. 어 있다. 한 통, 하나. 한통으로 갔다. 왜안 죽노? 아 얘도 어신데. 이층서는안 아, 죽었다.